마흔세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디옥교회 설립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교회 설립은 높이 되신 예수님의 약속이 차서있게 성취되면서 이제 그 마지막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노릇을 할 전진기지에 설립이 되는 일로서 구속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따가도 보겠지만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그 3대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당시 인구가 한 50만 정도 살았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로 살았던 곳입니다. 거기가 뭐 이제 전 세계로 사통팔달 그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그런 아주 군사적으로나 또뭐 여러 경제적으로나 그 그런 중요한 그런 도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안디옥교회가 서지고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그 <웃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아주 그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바울이 이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각 지역을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의 중심 축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설립에 있어서 그 핵심적인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냐 하면 전부 무명의 전도자들이 주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을 파송해서 그들의 교회를 인준했고 그가 또 박해를 피해 다소에 있던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그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만 처음 시작은 잘 알려지지 않은 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성신 충만한 문명의 성도들 교육자들이 아니고요. 문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그런 일이 이제 구속사 안에서 있는 거죠. 김홍준 목사님께서는 뭐이 부분에서 이제, 아, 로마 가토릭이 교권 중심으로 교회를 주장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들, 복음을 제대로 받고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사람들이, 누가, 대상이 누가 됐든지, 헬라인이 됐든지, 유대인이 됐든지. 아무튼, 그런 자들을 주님이 쓰셔서 당신이 약속하신 일을 차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에 따라 말없이 헌신하는 자들을 쓰셔서 당신의 몸된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이 세상 앞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즉 그리또이라는 공식적인 명칭까지 듣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이 말은 뭐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런 이제 무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비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인데,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명칭은 아주 명예로운 명칭이 되는 거죠. 성경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 11장 19절로 26절까지입니다. <웃음> 때스테바네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신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응. 아멘 누가는 오늘 본문 초두에서때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누가가 쓰고 있는 이때 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추론을 할수 있습니다. 가까이는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문제가 대두되어 시끄러웠지만 그 문제가 베드로의 확실한 증언과 증인들의 그 입증으로 잠잠해지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계를 내리셨다고 한 그때 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그러나 누가가 지금 의도적으로 어떤 방향을 세워 글을 써나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가까이만 볼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누가는 세반 순교 이후 대박해가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과 그외 몇몇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서 빌립이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사마리아에 내려가 복음을 증거했고 또 가사에서 구스네시에게도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이 가이사랴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오는 도중에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였습니다. <웃음> 그 후에는 이제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되는 과정과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그에 대한 확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때 사방으로 다니다가 루따나 요빠를 방문하여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훨씬 벗어난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심지어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는 것을 밝히면서 그러한 즈음에 오늘 본문의 일이 생겼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까이에는 뭐, 이방인들이 이제 돌아온 내용을 가지고 그런 사건이 지났을 때이지만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이런 흐름 가운데 이제 본문의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높이 대신 주님의 약속에 따라 성신님께서 어떻게 자소있게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염두에 두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전도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그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신의 약속하신 너희가 성신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제 성신을 보내시고 자서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 이제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그렇게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그냥 끼어들어오는 사건들은 아닙니다. 그러한 과정의 한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임의로 추산하여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성신님의 일하심의 때를 고려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문맥인 7장의 내용 이후 그 중간에 그 과정의 일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각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때에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렇게 흩어진 자들을 잡기 위해 그 담매새까지 갔었지요. 아무튼 그렇게 흩어진 자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이제. 이게, 이제, 김홍전 목사님 그 사도행정 강회를 보면, 여기서, 뭐, 스, 프리치를 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한게 아니고, 이제 스피킹을 했다. 전파했는 거이 사람들은 이제 사역자들이 아니니까, 계속 만나면서 예수에 관해서 말을 했다. 스피킹하고 토킹을 한 거예요. 그냥 <웃음> 설교를 한게 아니고, 아무튼 베니게는 레바논 산모 산맥 아래 그동 산맥 동쪽 지중해 연안을 따라 남북으로 형성된 고대 페니키아 지역을 말합니다. 머릿 속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여기 사, 저기 보면 대해라고 써 있는 그그 그쪽 그 이쪽. 지중해 연안 그 위쪽으로 페니케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니게라고. 두로와 시돈이 이곳에 있으며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지역도 이제 전도하러 다니셨었죠. <웃음> 이따 오후에도 그 내용을 우리가 볼 건데. 베세다 고라신에서 행한 그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으면 더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하고, 그, 베세다 고라신이 그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을 얘기하셨는데, 아무튼 그것은 그대로 성취됐어요. 아무튼, 그, 이 지역도 전도하러 다니셨습니다. 구부로는 베니게 해안에서 약, 100km 서쪽으로 나아가 지중해상의 섬을 말합니다. 이곳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 중진이었던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섬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1차 전도행을 할때 선교할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길리디아 그 저기 음, 사소 바울이 있었던 고향, 고향 동네가 이제 길리기아 다소였거든요. 여기 구부로도 길리기아의 그지역의그 행정 지역에 그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웃음> 그리고 안디옥은 어디인가? 안디옥은 그 수리아 셀룩 셀류키드 왕조의 그 수도였던 성읍입니다 설립자 아버지인 안, 안티오커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도시인데, 당시의 그 판도를 보면 인구 50만의 부유하고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50만이면 어, 엄청난 그 인원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백 사람들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지중해 그저 아프리카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큰 도시죠. 그 다음 가는 도시로서 아시아의 심장부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불붙은 장작을 때리면 때릴수록 그 불티가 사방으로 나르는 것 같이 저들은 그 고향을 떠나 흩어지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단순히, 생활, 단순히 생활의 곤고를 면하고자 하는 데에 주력하지 않고 닥치는 곳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핍박을 하니까 피하긴 피하는데 피해서 그냥 짜부러 드는 게 아니라 피하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웃음> <웃음> 참으로 이는 위기를 당할수록 씨앗은 퍼진다는 그런 구약 이사의 예언의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이렇게 차서 있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작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남은 자들이 이제 구원되는 건데 그렇게 그걸 보는 것입니다. 당시 그 안디옥은요, 뭐 헬레니즘이 아주 판을 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이제 김홍준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한 강설을 보시면서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그 헬레니즘의 그 문화가 거기 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그 외적으로 화려하고 아주 멋있는 그런 그런 그런 외적인 것만이 아니고 헬라 철학이 지배하는 그런 헬라 철학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영양권에 있는 세계 그 헬레니즘의 세계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웃음> 우리가 이제 뒤에도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스토이고하고 에비구레오 학파를 보게 되는데 스토이, 스토아 그 철학과 에피크로스 그 철학자들의 그 양대 산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세계. 굉장히 쾌락, 범신론적이고 쾌락주의적이고 아니면 금욕주의적인 그런,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이제,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막,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 어떻게 살아가야 인생이 잘 사는 건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에 대한, 이 철학자들이 해답을 찾는 거예요. 자기 이성으로, 어, 우주 만물을 생각해 보고, 역사를 생각해 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건가 우리 인간 안에 자연법이라고 하는 그런 양심으로 주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건가 어떤 것을 피해야 되는 건가 그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중에도 사람의 마음 안에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희미한 그, 내용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행복한가? 어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철학자들이 이렇게 잘, 그, 구분을 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 세계 속에, 이제, 이,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창조자가 있고 구속자가 있고 그저 심판주가 있다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한 거죠. 그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 완전히 이교 사상과 이방의 그 철학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복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줄 알지 못하고, 이 방법이 옳은가, 저 방법이 옳은가, 고민하는 자들에게 사이에서 참된 자유와 영생과, 그, 참된 행복의, 그, 복음. 그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진짜, 사명인거예요 그니까, 이게, 본, 본고지를 쫓겨나가지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초 생활 하기도 어려운 시, 상황인데 이거 이제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다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에 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오고 이 세상에 <웃음> 이 세상이 그 그냥 이걸로 끝이 아니다. 그냥 여기서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걸로 끝이 아니다. 그걸 이걸 지으신 분이 있고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그 일을 회복하시고, 진정한 그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 신을 신으로 바로 섬길 수 있게 하는 그런 도를 가르친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유대인들만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잘 전화해지지 않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교회의 허입을 인준한 사실이 널리 유포되지 않은 때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저기 오순절 사건 때, 성신강림 사건 때 그 세상에 열다섯 지역의 사람들이 다 와서 그걸 보고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그, 그 중에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런 은혜를 받고 퍼져가지고, 그 복음을 전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성신님의 인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쓰고 살펴보았더라면 그렇게 편협한 편견 속에 있지 아니했을 것인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그런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는데 뭐 다른 지역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선 우선적으로 유대인들한테 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고 다윗의 언약을 알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면 그리고 그, 그 높이 되신그 주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높이 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신을 보내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그 그를 그 사실을 그잘 이해했다면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지 않고 헬라인들에게도 전했을 건데 이제 그러지. 우선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 나름대로 한계 안에 있었던 거예요. 변화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고, 그럴 때 유대주의의 습관을 아직 쉽게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서는, 아직 이방인에 대한 커다란 장벽이 실존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런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접했다고 해도 그 실제적인 적용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하 것을 여기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편협된 시각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아가는 데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도 도구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작정에 제대로 순응하지 못하고 환경이나 습관에 매인 것은 그만큼 죽게로부터 받은 자유를 제한하는 일입니다. 음. 스테반의 일로 박해가 나 이렇게 퍼지게 된그 일도 사실은 어 사실 그 성신이 임하시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걸 알고 쫙 퍼져서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세반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박해, 박해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또 섭리해 가시는 거죠. 하여간 대부분이 그러한 중에 있었는데 몇몇은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나아가 그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참으로 저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과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자유롭게 한 걸음씩 들여가며 하나님의 그 신령한 도구 노릇을 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민족이나 개인의 아상이나 행복 그 어떤 곳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여기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아주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아주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높이 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행보를 한 거죠. 성신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행보를 한 것입니다. 오로지 역동적인 믿음의 순응한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구부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몇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브로는 아까 본대로이고 구레네는 도리아인들이 건설한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를 말합니다. 이 도시는 주전 74년경에 이제 로마의 속주가 되었는데 이곳으로 이주해 온 유대인들은 이곳에 회당을 지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시몬이 바로 유대 공동체 출신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러잖아요. 구레네 시몬. 그러니까 그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껍데기는 헬라 말을 하고 헬라 문화를 그, 그, 그 익히고 그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인데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존재가 됐던 거죠. 바로 이들이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자기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아주 뚜렷한 대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혹자들은 여기서의 헬라인들이 이방 헬라인들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문맥상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작정이 차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써나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다시 헬라파 유대인이 등장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회심 이후 이방 안디옥교회 설립의 과정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쓰고 있으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일반적인 용법을 보더라도 헬라인은 유대인과 구별하여 이방인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헬라인에게도 전했다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한 게 아니고 대조되는 말로 표현을 보면 헬라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첫째, 복음 자체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복음의 목표는 개인을 상대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보편성이 목적입니다. 복음, 보금, 복음이, 이제, 복음의 보편성이 있는 거잖아요. 복음의 거룩성도 있고, 복음의 통일성도 있지만, 복음의 보편성이 있어요. 모든 장벽을 뛰어넘, 그, 에베소서 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헐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세워가시는 그것이 나오잖아요. 2장 뒷부분에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그 일을 깨우치시는 성신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호기를 가지고,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한게 아니고, 성신님의 인도하에 그 일을 한 거예요. 성신의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는 보편성을 띠는 겁니다. 보편성을 띠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수직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수평적 관계가, 그 어떤 남녀노소, 뭐, 인종, 여아를 불문하고, 이제 보편성을 띄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게 주님이 애초에 그것을 목표로 한 거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때도 그것이 나타나고 천하 만민이 내시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야만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차별이 없이 보편성을 이루는 그그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그이 복음은 한 개인이나 단체를 향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충만에까지 이르러야 하기에 거기에는 확장성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지 다이 복음을 전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인지 모르는 이 세상에 그 참과 행복이 그리도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 될 증인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네? 그런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죄의 주구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관념으로, 아니, 자기 개인의 행복이나 추구하고, 말이에요. 자기 개인의 기륭, 화복과 생각, 그, 그걸로만 매치해가지고, 자기 그 생사 화복에만 매치해가지고, 복음을 받는, 이런 복음을 모르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보편성을 가진 거예요. 거룩성이 있고, 예? 이전에 살던 삶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새로운 삶, 이게 바른 삶이다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이그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말 그리고 이것은 그 누구 소소 지구의 한 구석, 한 구석 유대인만 아니면 뭐 특정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뭐 여자들, 민중들만 뭐 차지할 게아니라전 세계적으로 누려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증거하는 거죠 둘째로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그 받은 사랑을 전하도록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랑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하게 되는데 그런 요소들이 그들을 싸고 있는 모든 장애와 장벽을 극복하고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죽음 지금 박해 때문에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될 판인데 그것 그 도망 다니면서도 그 박해 받아야 박해 받는 그 내용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게 박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복음 증거와 관련해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관련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가는 중에 먹고 사는데 목매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근데 목매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같은 편으로부터 오는 편견과 부주의에 대해 감내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그렇게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사변 철학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헬라 철학의 특징은 사변 철학이에요. 이성을 가지고 그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이 우주를 생각하고 인간을 생각, 인간이 뭘 대상을 가지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이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철학이에요. 내가 이걸 보고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판단할 때그 생각이 옳은지 그런지를 그 기준 잡아주는 게 철학이다. 그게 이제, 근데 전부 이성으로 그 일을 했으니까 이게 사변 철학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신화적인 망상과 현실적인 헛된 쾌락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고 그분이 과연 어떤 일을 하심으로써 구속주의 위치에 서게 되신 분인가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였던 것입니다. 로고스라는 사상이 어디서 왔냐면 이 사람들은 범신론적인 세상, 우주를 그렇게 바라보고 아, 우리를 우리를 보니까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이성이 있고 그 의지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이 우주를 보면 우리가 그 우주론적 논증이나 목적론적 논증이나 도덕론적 논증 봤잖아요. 역사론적. 그걸 보니까 아 이걸 지으신 분이 있고 그그그그 그, 그, 그 사람이 이성이 있을 건데 그 이성이 곧 로고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신적 이성이라는 그 개념으로 관념화 돼서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 그들이 쓰는 그런 철학적인 용어지만 그 실체는 그 그들이 말하는 그 사변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그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는 것을 변증한 거죠. 그러니까 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그냥 어 어디 공중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적인 환경, 이 역사적인 사상,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사상. 이걸 다 보고 그그 그, 그,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그런 복음으로서 주는 거예요. 이건 사변 철학, 헛된, 그, 신화적인 망상, 그런 현실적인 헛된 쾌락. 야,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제일 행복한가? 그냥 뭐이 순간순간 최대한 즐겨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게 쾌락주의로 가는 거야. 아니, 그렇게 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쾌락도 끝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서 이게 참인 것 같은데, 내가 그 착하게 살면 이게, 어렵지만, 행복이 멀리 가는 것 같지만, 이게 참인 것 같다. 그렇게 하고, 그, 그, 착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 쾌락을, 행복을 밀어놓는 거예요. 그게 금욕주의예요. 그게 금욕주의예요. 아니면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요 과정과정 잘 먹고, 아주 감각적으로, 오감으로 그 행복을 느껴서 사는 게 진짜 행복이지. 예? 우리 정신을 아주 아주 정신적으로 오르가짐을 느낄 수 있도록 아니면 육체적으로 그러는 거고 그런 그릇된 그런, 런그 그런 사변 철학 그런 그릇된 그 신화적 망상들이 있는 속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거죠. 그해 그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그런 물질론, 유물론적인 철학 아니면 관념 철학 이런 것들이 똑같이 양대산맥이에요 양대산맥 그 지구 역사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양대산맥이 그거예요 관념 아니면 범신론적으로 유물론적으로 그 앞에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인가 어떤 것이 행복인가 우리는 결, 완전히 결정된 그런 그런 승리 결정된 승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결정된 승리를 보면서 신령한 싸움 죄와의 싸움 그 모든 그 유혹으로부터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죽, 죽기까지. 주님이 그 일에 본을 보이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그게 참인 것.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이 그냥 경제 사회 속,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지 밥 먹고 살고 좀 행복하게 살고, 예? 자식들한테 좀 많이 물려주고, 큰, 뭐내 가족, 내 형, 이거, 끌어 안고, 요, 좀더 맛있는 거 먹이고, 좀더 좋은 거 입히고, 좋은 환경에서. 그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한시적이잖아요 영원성이 없어요. 영원한 거를 가르쳐요. 내걸다 포기하고, 나눠서도, 내걸다 팔아서도, 내 피를 팔아서도, 내 모든 것을 팔아서도, 그 일을 이루려고 해야지.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명의 성도들은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저들의 진정한 이 자연의 주인이 누구이고 그분이 과연 어떤 일을 하심으로써 그 구속주의 위치에 서시게 되신 분인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입증했어그 역사적인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으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신화적인 얘기도 아니고 예? 관념적인 얘기도 아니고 사변적인 얘기도 아니고 실제적인 얘기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성신을 보내주셔서 그걸 다 경험한 사람들 그걸 증거한 거죠 저들이 이렇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의 용례를 보면 주의 손이라는 말은 주님의 권능이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주님의 권능은 마구잡이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언약과 그 성취에 따라서 행사되는 것입니다. 10편 89편 13절에 보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 헬라인들의 귀전에 예수를 선포하였을지라도 그 일이 언약의 성취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언어를 쓰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과 양심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한 것입니다. 그냥 신비적으로 그냥 복음을 전할 때 신비적으로 마음을 바꾼 게 아니, 그 사람들의 가진 가치관, 그 역사관, 우주관, 제, 뭔, 그 인생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거기를 정면으로 뚫고 들어가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는 주의 사도들에게 선교 대 명령을 하시면서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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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잖아요. 나중에 성신을 통해 성신 강림을 통해서 주의 약속을 믿고, 그 어떤 어려운 환경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성신님의 인도로 감당할 때 주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사 그 놀라운 결과가 있게 하십니다.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 것입니다. 나도 긴, 긴가민가하고 말이야. 그래도 이 세상에서 좀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걸왜 포기하게 가면서 나부터 먼저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쓰질 않아요. 주님과 함께한 자들로서 전체로 자신을 다드려서 주님의 일에 다 들여가는 그 일을 가장 지상 최고의 과제로 알고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웃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의 함께 하심은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 주의 언약민들에게 언약의 전파자들로서 그 책무를 감당하게 될그 하게 될때 언약의 복으로 함께 하여서 그 일에 보람으로 그들이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하서 그들, 그것으로 그, 그, 그들을 위로와 안식과 평강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아, 약속을 믿고 이렇게 자신을 다 들여간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수다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1절까지 내용인데 아무튼 그그문명의 사람들이 그 헬라 헬레니즘의 세계 속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세반의 그 박해 이후 쫓겨 다니면서도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고 자기 개인의 행복 그런 데 빠지지 않고 말이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신의 인도를 따르는 일에 올인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수다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 증거하지 않고 있으면 거기 내가 마지, 마지노 선에 있으면서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그 방법으로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데.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해야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배고파서 못 하고. 예? 뭐, 몸이 안 좋아도 못하고,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복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죠. 복음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세상 것에 메이질 않아요.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그게 절대 메이지 않아요. 복음에는. 그, 그런 자들을 쓰셔서 주님이 그 남은 자들을 그, 불러 모으시고, 당신의 작정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작정된 자는 다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 그 일에 가담한 자로서 권능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겠어요? 주님의 권능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누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식도 못 변화시키고, 우리 형제도 못 변화시켜요. 그런데 내가 그, 진짜 그 복음의 모든 걸걸때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이건 어정쩡하게 가면 안 됩니다. 멀찍이 가고, 예? 어정쩡하게 거리를 두고 가면 주님과 딱 하나가 돼서, 예? 주의 그런 생명이 있는 자들과 하나가 돼서 딱 움직여 나가요. 그런 자를 쓰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m m h m